장로님이 올해가 벌써 5월 광주가 일어난 42년인데 장로님 그때 기독병원에서 간호부장으로 계시면서 그 일을 겪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5월 광주의 정신이 어떻게 우리 민족을 향해 가야 된다고 보세요? 그때 당시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광주 시민들이 우리의 이 모든 비극은 우리를 공산당으로 간첩으로 몰았던 분단의 비극 분단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 시민이 외치면서 5월에서 통일로, 5월에서 통일로 우리가 막 울면서 이제는 분단이 극복돼야 된다 이런 억울한 간첩, 이 누명이란 것을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그때 외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많은 고통과 투쟁과 정말 또 고문과 응? 정말 우리가 할수 없는 그런 많은 뒤또그 뒤로 엄혹한 그 저, 저기들이 우리를 또취지도 못하게 하고 연자제로 걸려서 그런 고통을 했는데 이제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오래 그러한 외침과 그러한 비극이 예, 어쨌든지 통일이 통일될 때까지 이것이 연장이 되고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그. 우리 시민들에게 각성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음. 우리는 그때 마지막으로 처음에는 뭐 진대중이 석방을 하지 했지만 나중에는 우울해서 통일로 우리는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이 돼야 된다. 이 간청, 이노명 이것은 안 된다. 막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음. 제가 바라기는 이제 42주년이 돼서 정의, 자유, 그 인권을 존중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강주시민이라고 외쳤 5.18 우리 강주 민중항쟁을 한 말로 대통령이 정리를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분단을 극복하는 통일입니다. 그런데 마침 국경선 평화학교를 이렇게 건축한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. 저는 정말 그 독일이 그 통일이 될무렵리코라의 교회가 역할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하, 우리도 어든지 이렇게 하나 되라고 하신 성경대로 주님께서 역사해야만이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겠구나 했는데 아 이렇게 정 목사님이 이렇게 요, 어? 국경선 평화학교를 건축한다니 제가 정말 온 우리 국민에게 세계인들에게 외치고 싶어요. 동양의 타골이 우리 한국을 동양의 빛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저 국경선 평화학교 가 그러니까 통일을 이끄는 아시아의 그런 빛이될 것이니까 호두 이 학교 건축에온 힘을 우리 국민 전체가 다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기독자들은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때다 생각하시고 모든 교회들이 다 십시일반 헌금하고 정말 이제는 통일을 향해서 온 우리 국민이 일치단결에 나아가는 대여의 그런 정비하는 그런 음, 역할을 우리 평화교회, 우리 평화학교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세계인들에게 저는 호소하고 싶습니다. 한국에 이제 오월서 통일로 이루어지는 이 평화학교의 역할에 대해서 모두가 다 함께 해주시라고 저는 외치고 싶습니다.